오늘은 짧은 영상 하나 던져 드리고 가겠습니다 VFC 관계자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VFC 글록 신형 버전이 이 슬라이더 분리가 이 트리거를 당기지 않고는 분리가 안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v f c 에 메일을 세번인가를 보냈었는데 일단 답변이 얼마 전에 마지막 답변이 왔는데 그냥 일관적인 대답이에요 그냥 슬라이더 분리 레버 버튼을 내리고 풀면 풀린다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 제품이 잘못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저께 저희 이 제품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아직 제가, 어, 리뷰 영상은 찍진 않았는데 뭐 출시된 적은 오래됐지만 vfc의 글록 42요 어, 근래 국내 입고 된 모델이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슬라이드 분리가 진짜 그런건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한번 나왔어요 일단 이 제품은 제가 한 3년 전에 구입했던 2년 3년 3년 된것 같아 요 3년 전에 구입했던 vfc 글록 17젠5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 이 슬라이드 분리, 이 버튼을 양쪽에서 당겨준 상태에서 풀면은 이런식으로 분해가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 되고 어, 조립도 되고요 이런식으로 예, 돼요 그런데 음, 제가 한 한달 한좀 전쯤에 구매했던 VFC 글록 45 에요 45 같은 경우는 이 레버를 내리고 분해를 해도 분해가 안돼요 지금 어느 순간에서 걸립니다. 이뒷 부분에서 걸려서 제가 말씀드렸죠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한번 풀어주고 이 레버를 누르면서 제가 손톱이 약해서 이게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서 지금 뒤를 밀어줬죠. 이 뒤를 밀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어 지금 이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동일한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어 구입한지 하루된 하루된 글록 42. 이것도 국내에 얼마 전에 입고된 모델입니다. 입고된 모델이고 이렇게 미니미하죠. 와, 상당히 이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과연 어떨까? 라는 호기심으로 한번 짧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글록 42 제가 리뷰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생각보다 조잡합니다. 뭔가 좀 작동성이 좀 구려요. 이 제품은 과연 이 레버를 내려야지 풀리는지 아니면은 그 트리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당긴 상태에서 해야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라이더 레버 버튼을 내리고 밀면은 밀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는 조금 걸려요 걸리는데 당겼다가 풀면은 풀립니다 얘는 뭐 트리거를 안 당기더라도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조 자체가 이 뒷면을 보시면은 기존의 이 글록 17 이라든지 뭐 45라든지 이런 어 기본 형 모델에 비해서 이 컴팩트한 모델은 내부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보면은 리어 사이트 뒤쪽 부분이라든지 앞쪽 부분이라든지 프레임이 상당히 얇고 그리고 요 윗부분도 상당히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이 영상을 저는 vfc 쪽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몇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당기고 이러면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쉽게 풀리니까, 요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한 번씩 제가 이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슬라이드를 체결하고 빼고 하는 부분이 뭐좀 헐겁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대충 당기면은 쑥 빠지고요. 이거. 조립할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이렇게 한번에 조립이 안되고 이렇게 빠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거 제거만 그런건지 이거 또 지금은 또 제대로 체력됐네요 근데 이게 컴팩트 하다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제가 좀 상세하게 제가 좀 사용을 해보고 뭐 집탄이라든지 이런 리뷰는 한번 영상으로 곧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